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웃음> 네, 오늘 지나가다가 여기 커피숍 있어가지고 잠깐 들렸는데, 아, 문을 열자 아마 아, 커피 향기가 아주 그냥 익숙한 향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파주 헤이리를 가끔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맡았던 커피 향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 돼요? 아, 여기. 소원지8구 장다리로 3.28, M.J.I.T. 빌리1기로 CL 카페입니다 <웃음> 근데 음. 번지스까지꽉 일러주시네 번지수, 아, 번지스까지는 <웃음> 그런가요? 예. 아니, 나중에 그건 일러줘도 괜찮은데 숲 하나가 다 아, 그래요? 아, 예. 어.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거야 여기는 커피만 또 파는 것도 아닌가 봐요? 예, 요즘 소상공인 장사가 조금 힘들고 그래서 맥주를, 병맥주를 한번 팔아볼까 하면 어떨까 해갖고 음. 맥주를 한번 들여나봤습니다. 음, 네. 그래요? 그러면 또이 분위기에 맞춰서 또 맥주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맥주도 음료화 되갔고요 <웃음> 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 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고 음. 맥주 먹을 사람은 맥주 먹고, 커피 마실 사람 아메리카노 마실 사람은 아메리카노 마시고, 에이드 음. 뭐 마실 사람은 에이드 마시고, 그런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시도를 는건 해본 겁니다. 아, 그러면 뭐 안주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안주는 아주 간단해요. 시포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수 있는 비스켓 종류나 음. 비스켓에다가 그 유자청 같은 거를 찔러서 먹으면 음. 참 달콤하고 맛있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안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는 쉽게 찾으려면 지역상으로 어디라고 생각해요? 수원? 수원 남마다 뭐, 호텔이 유명하니까 요 근처에는 아남마다 호텔? 네 옆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남마다 아, 호텔 여기가 뭐 어떻게 동수원인가요? 예 동수원 사거리입니다 동수원 사거리 네. 아 그래요 어, 내가 한번 여기 그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그런 것 같아 요 그래서 여기 좀 촬영 좀 이렇게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유 저야 감사하죠. <웃음> 아, 예. <웃음> 그러면 <웃음> 촬영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예.